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갑자기 와서? 예전이 그립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예전에도 직접 돈을 벌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내 월세랑 <웃음> <웃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다 둘이 아, 많이 오네요 어제 자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땅바닥에 서지는이 이,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쿠라쿠친다라는 그 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자. 동카 화재? 하시바랍 어제 제가 10만원 저축하기 1kg 증량 이거는 노동차 치고 이거는 여러분들 감금이에요 됐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비 버셔야 되잖아요 벌어야지 저희가 또 그냥 드릴 순 없죠 <웃음> 제가 저희 마랑TV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 말하기는 좀 이제 과일 깨부수기 옛날보다 <웃음> 업그레이드 돼서 <웃음> 이거 과일 아니잖아! <웃음> 이 <이거> 라이트하게 사과 <웃음> 야! 형기야 <웃음> 야. 야. 이거 좀 아니.. 야 이거 좀 아니지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 네이 종류별로 과, 과일마다 금액이 있거든요 격판 과일의 금액만큼 그 금액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쉬을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에 300원이죠 귤은?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부시는지는 아시죠? 계란? 아새로는 진짜 안돼 가로는? 가로는 해볼만해 도전해볼만해 아 이건, 이거는 5천원 줘야 돼아 이건 또 사과가 쪼이기 <웃음> 이게 악력이라는 게 작을 때는 훨씬 더 힘이 잘 나오는데 이게 아기가 이미 장전 못한 거야 장전 못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힘들어 이게 벌써 봐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계란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힘들 것 같으니까 8,000원 줘아 이게 한이게 굉장히 아, 합당해 아, 본 사람 치워 치아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것도 5,000원 해줘 면 2,500원 해드리겠습니다 야! <웃음> 이거 두 손으로? 네 5,000원 근데 5초 안에 아두 손? 네. 아, 나또한 손인 줄 알았지 두 손으로 네 오케이 이거는 대신 좀높기가 많으니까 어? 4,000원 4,000원? 오케이 콜 문은 격판데요 두 손이랑 머리만 됩니다. 아, 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네격파라서 쉬운 편입니다 이거는. 아니, <웃음> 이거 격파 3,000원으로는 불가합니다. 에이. 이거 지금 아니, 서리가 어 그리고 무는 그럼 기회를 아예 안줄안줄안 줄게요. 안안 <웃음> 3,500원 해 주세요. 오케이. 3,500원. <웃음> 지금 방금 드셔 가지고 무는 그럼 기회를 아예 안줄안줄 주... 500원 깎였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알아? 지금 배고파서 무한이 이 정도 갈가 먹었는데 맛있어. 이건 하이라이트네. 딱 봐도 하이라이트지. 이거 만원 줘요. 뭐뭐다아오케이다 다, 다 보시면 다 다섯 개면 만 원. <웃음> 지금 막 다섯 개면 만 원. 저 우리 지금 원룸에 지금 나랑 강아지 엉덩이랑 살고 있는데 서로 지금 쫄쫄 굶어서 배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손으로. 시간 지 주고 몇 초. 첫 번째 기 도전! 야참 맛있는데요 제가 각 집에서 설날 때 추석 때 이렇게 먹어요 먹어도 뭐 돼요? 먹어도 뭐 돼요? 아, 뭐 돼요? 교방 먹어도 뭐 돼요? 네아 이거 3 0 0원아 금액이 아3 0원도 지금 제가요 5,000원 못 뺄까봐 <웃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원도 뒷금못 뺐까봐 사과입니다. 인 양반들 말하 무시하네요. 오토 뭐 사주세요. 네. 시작! 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사 하! 하! 하! 제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러면 손 씻고 한번더드릴게요 물기 닦으세요 또 물기 닦 못하게 딴말 없습니다 딴말 없습니다 시작 <웃음> 성공 나는 너무 무섭어 준비 시작 너무 쉽다 음맛있는 <웃음> 음, 준비 시작 2 준비 시작. 자. 시패. 땡. 배가 이게 쉬운 전화는데 확실히 그 5단계? 예, 5단계 맞네요. 한 가지 제한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두 손으로 해서 터트리면 오늘 이거 하나, 하나도 안 받을게요. 대신 두 분이서 못하면 이거 만원 올려줘. 이게 진짜 최종 보스 마지막에 한 거예요. 두분이한 명이라도 하면 내가 진짜 오늘 안받겠습니두손 이렇게, 야그러니까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작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웃음> <4, 웃음> 8 9. <웃음>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안 된다니까? 아, 여기 이, 이 피디님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아, 제가, 제가 들어줄게 해주세요. 시작. 1, <웃음> 2, 3, 4, 5, 6, 7, 8, 9, 10. 안 된다니까? 이분들 진짜 사기꾼이야. 준비, 시, 작. 예 계란들 땅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시 아니 왜다시예요 아이 계란지 땅바닥에 던진거잖아요 계란들은 깨...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웃음> 확인해봐 뭐, 확인 너로와그뭐에 손에 든거는 아유 계산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한번더 대신 이거 다 성공이니까 대신 성공하면 2천원 더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성공했는데 아니 이거 돼? 뭐야 준비 시작. 시작. 천보. 천보. 이게 얼마야? 공공연했으니까. <웃음> 이거 뭐라고 기분이 좋냐? 오늘 미션 2 3 0 0원 안 돌아가오 오늘은 저축을 반찬 중개관을 가겠습니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서 졸업해서 어느 어느 스포츠뭐이 사람이 스포츠를 배워보는 건맞지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 좋은 강연을 해주셨잖아요 그에 맞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1시간 가연 하셔서 1시간 <웃음> 시급비 왜뭐 이렇게 시급으로 줄라고? 1시간 하셨으니까 여기 시급이 8,590원이야? 제가 운동하는 곳까지 인계동까지는 한 1.5km인데 걸어서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오후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이고, 막,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지금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진짜 좀 다시 운동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겼노. 진짜 오랜만에 발륨 수를 처음 날 많이 했어요. 한 2만 킬로 정도 했으니까, 한 20톤 정도 했는데, 오버한 거지 몸이 지금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고 전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운동이 끝나니까 기분은 좋네요 좋은 거예요 예, 나는 괴롭지만 내몸 자체가 지금 막야 오랜만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두박근이랑 3두박근이랑 서로 막 맞추고 막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지금 제 몸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웃음> 가야 됩니다 네. 집에서 뵐게요 뭐라아봤는지 모르겠죠 가다 오자 I mean we were just sitting back, you know, chopping it up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아 yeah. yeah. 눈이 내리니까 또 기분이 좋네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 밥을 맞다 like 플어었다아 맞다 집에 전자렌지가 없지 큰밥을 해가 큰밥 밥 얼마야? 아 The dangling carrot and h a Y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땅아 땅. 아, 땅. 아, 땅. 짬뽕. 청양고 짬뽕.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같이 먹으면 되겠다. 밖 먹어. f u u u in retrospect I would've did it the same uh. in hindsight I'm the only one to blame uh. <laughs> it's real specific I want nothing less than terrific I know y'all get it I'm aggressive uh. s so my style is clashing killer instinct and I play with passion I'd rather be hated for being one of the realists than get a lot of love for these overrated appearance I can stand on skill alone but I'm a fucking g i r I can write the whole song and rap for real I got my head in the cloud with a pun intended h o e Need to see nobody. I don't want no visits. Introverted. I just flirt with the music. Small circles, how I choose it. Stay away from squares. They the o n e that look like a L7. I've been doing this since I was 11, and the shit gets real.